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이 생선회와 술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생선회는 뭐 진한 맛, 담백한 맛, 단맛 여러가지 맛으로 다양하죠 또 술도 다양한 종류와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술도 구입을 하고 또 안주도 만들어서 잘 어울리는 조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어떤 트렌드의 술이 좋을지 먼저 술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도 코엑스 주류 박람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루를 다녀왔고요 이 전통주 부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약주들 그리고 소주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시음했던 것중두병 구매를 했는데 이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구매하러 스타버터 올림픽 공원점에 왔어요 네, 한 달에 두 번씩 전통주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할인 폭은 이제 15% 이제 할인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내용을 살짝 보게 되면은 3일절에 1일, 그리고 광복절에 15일을 선정해서 전통주 데이를 진행을 하고요. 판매 금액의 2%는 독도재단과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이제 3만원 이상 구매 시 6포 증정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주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추천을 네, 부탁드렸어요. 따로 필요없는데 알고만 네. 저희 매장에서 이제 편의에 음.. 제일 잘나 네.. 예, 제일 건조 누에를 소주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누에라는 문제로 때문에 좀 꺼려하시긴 하는데 막상 드셔보신 분들은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맛있다고 <목소리> 이가주는 한층 더달달하냐좀 조금 더 강한 달큰한 맛 쪽에 가까운 약인데 마시기도 편하고 패키징도 그리고 한산소국주 이거 정말 안진뱅이 술이죠 안으면못 아, 일어나는 그런 술이에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떠먹는 막걸리도 볼수 있는데 제가 막걸리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별로고요 그리고 보통 마트에서 볼수 있는 리언데 이거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네, 전통주의 장점 중에 하나가 택배 주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막걸리는 좀 어렵고요. 소주나 약주는 1일과 15일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이제 15% 할인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픽한 술은 이제 백금도가 막걸리 하고요. 네, 2도, 42도짜리 소주, 그리고 문배술 25도짜리를 픽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는 안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갱이 네,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농어 한 마리 작은 걸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거 빨리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어, 농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철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좀 괜찮은 시기에요 제가 구입한 건 양식입니다 근데 농어가 작은데도 양식이라서 배에 기름이 아주 많아요 이러면 은 농어의 맛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횟감 전갱이 고르는 방법 첫 번째 몸이 강직하고 두 번째 살이 단단하고 아가미는 점액질이 없는 걸 고르는 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갱이는 손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 예전에 그 정갱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손질하는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오늘 안주 만드는 이제 그런 장면만 주로 나옵니다 네, 전갱이하고 농어 됐고요 부채새우하고 보리새우하고 무늬오징어 어,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전갱이 이제 간단하게 손질하는거 살짝 보여드리면 은 먼저 방패 비는 요거 제거를 어,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길어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생선 손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운데 뼈는 이제 핀셋으로 뽑아주고요.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얇은 막이 있는데 칼 등으로 이제 벗겨요. 어, 이 농어가 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탈피를 해봤는데 작아도 양식 농어라서 이게 기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이제 무늬오징어, 칼집을 살짝 넣었고요. 새우, 그리고 부채새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주의 구성은 이제 담백한 것들, 더 단맛들, 그리고 이제 진한 맛을 풍기는 이제 그런 회로 준비를 했어요. 농어 뱃살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편이라서 칼집을 넣는 게 좋습니다. 정갱이도 요즘 이렇게 여름에 참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전통주 다섯 가지 막걸리 하나 그리고 소주 도수별로 두개 그리고 과하주 하나 약주 하나 이렇게 총 다섯 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특색과 맛이 달라요. 그래서 아, 이러한 네, 그 전통주는 아, 이런 회랑 좀잘 어울리겠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막걸리인데, 이제 막걸리는 이제 흔들지 않고 위에 이제 맑게 뜨잖아요. 이제 그거 먼저 먹었어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먹어보면은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막걸리죠. 근데 맛이 달짝지근하면서 맛이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깔끔한데?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막걸리하면 사실은 약간 다른 그, 산미도 있고 텁텁하거나 이제 그런 맛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음. 자, 이번에 또 흔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참그 프리미엄 막걸리라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막걸리들이 많이 알겠다.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흔들다 보니까 이제 그 맑은 건 달달한 맛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산미가 확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막걸리랑 이 새우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새우철 되잖아요. 그럼 막걸리하고 새우구이 해서 먹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배술 25도, 이제 소주고요. 이거는 마트에서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수수하고 조가 들어가서 독특한 향이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25도지만 이게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주 같은 경우는 이 독특한 향이 있고 좀 알코올이 세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맛을 내는 무늬 오징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독한 술 향이 좀센 술하고는 이제 달달한 그런 안주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갱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이 정갱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갱이 자체도 어, 식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진한 지방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술이 좋습니다. 네세 번째 술은 2도라는 술이고요. 어, 소주인데 42도짜리 도수가 꽤 그러니까 높은 그러니까 음, 술이에요. 문배술보다는 배술보다는 네, 굉장히 깔끔한 맛이 향이 나요. 향이 네 향이 좀 부드러운 향이, 향이, 향이 나면서 네. 목넘김이 예, 좋습니다. 도수는 높지만 어, 굉장히 아, 예, 목넘김이 그렇죠. 부드러워요. 향이 무난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한 술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 대부분 안주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부채새우도 좋았고요 농어도 좋았고 정갱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술을 좀 고른다고 하면 독특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주로 이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소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박람에서 구입한 이제 약주하고 과하주를 어, 마셔볼건데요 먼저 청원블루라고 해서 15도 짜리예요 그래도 도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엄청 깔끔한 약주예요 약간 좀 제가 드라이하니까 바디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주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이고 회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약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갱이 뱃살 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깔끔하고 깨끗한 약주. 이거는 기름진 생선하고 아주 좋러니까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하주인데요. 이제 과하주는 여름에 술만들면 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주정을 좀 넣어서 만드는 이제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박람회장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이제 그런 술이었어요. 과일향이 좋고요. 어,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강한 맛의 안주보다는 이 술에 달달하고 이제 과일향을 좀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뭐 농어나 새우 같은 이제 그런 안주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통주에 관한 리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통주하고회 은근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